안녕하세요 게임을 좋아하는 작은 방구석 게이머 심플입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해 보이는 몬스터 월드의 확장팩 아이스본이 9월 6일에 발매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오늘은 몬스터 헌터 월드의 수장이며 이로 인해 모넌 콜스팬에게 그저 빛이라고 추앙받는 프로듀서 치지모토 료조가 직접 밝히는 이번 몬스터 헌터 아이스본을 짧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몬스터헌터의 전통이었으며 확장팩 타이틀로 붙을 줄 알았던 몬스터헌터 월드 G라는 추측을 완전히 깨부시고 아이스본이라는 부제가 달렸습니다 그럼 이번 타이틀에 몬스터헌터 전통의 G라는 문자를 붙이지 않았던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5월 23일 게임 전문 잡지인 페미통에서 밝힌 인터뷰에 의하면 지금까지 일본에는 G라는 문자가 붙고 해외에는 얼티밋이라는 타이틀로 붙여서 발매했었습니다 그런데 몬스터헌터 월드는 처음부터 작정하고 세계를 겨냥하고 만들었으며 글로벌 매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타이틀 이름도 전세계 공통적으로 만들고 싶었다고 하죠 그래서 들리는 즉시 이미지 트레이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아이스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세계 공통부제가 달리면서 몬스터헌터 확장팩의 최종단계 퀘스트라고 할수 있었던 G급 퀘스트의 명칭도 전세계 게이머가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마스터 등급 퀘스트라고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필드인 바다 너머 극한지는 기존 몬스터헌터 월드의 최종 스토리인 제노지바 토벌 직후 연결되는 새로운 전개가 될 것이라 하죠 이번에도 제노지발을 클리어하고 계속해서 신대륙을 조사하는 가운데 새롭게 발견한 장소가 있으니 조사하러 가자는 클리셰는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극한지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약간 말을 머뭇하는 낌새였는데요. 몬스터헌터 루트대로 진행된다면 고대인의 숲, 개미뚝의 황야, 육사노의 돼지, 도끼의 골짜기, 용결정의 땅순으로 위로 올라갔으니 이번 신규필드도 용결정의 땅 건너편이 될 것이라 추측했는데 말이죠 치지모토는 방금 전까지 용암바닥에 엉덩이를 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랭지가 나오면 이상하지 않겠냐 그러니 신대륙이라고 할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장소로 설계했다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렇다면 신규필드인 바다 너머 극한지는 한 이쯤 정도 되지 않을까요 독단적인 배경이 되는 만큼 지금까지 가장 넓은 필드가 될 것이며 퀘스트 수주와 조사를 통해 활동 범위를 넓히면서 스토리와 추가 배경이 해금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 합니다 마스터 퀘스트의 초반 중반 후반을 거치며 밝혀지는 아이스본의 최종 맵의 크기는 굉장할 것이라고 밝혔죠 몬스터헌터 전작들은 배경에 따라 필수 아이템이 있습니다 화산지대 같은 더운 지방은 쿨 드링크 설산 같은 추운 지방은 핫드링크가 필수템이죠 그리고 멀티 도중에 필수템을 챙겨오지 않은 경우 스태미너나 체력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짜증을 수반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아이스본에서는 핫드링크를 챙겨오지 못하더라도 맵 곳곳에 자리잡은 온천을 통해 핫드링크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제작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온천의 터줏대감인 원숭이 포획도 가능하다고 하죠 사실 이 원숭이는 몬스터헌터 트라이부터 푸기를 대신할 아이콘으로 고려되었지만 개발진척 때문에 고의접어버리고그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캐릭터라고 하는군요 이번 아이스본에서는 신규 슬링어인 클러치클로가 공개되었는데요 몬스터를 어떻게 유도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하여 사냥에 유리하도록 몬스터 컨트롤이 가능한 클러치 클로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클러치 클로를 통해 매달린 후에 찌르기로 방향전환이 가능하고 그 상태에서 슬링어에 장전된 모든 탄을 박아 넣으면 몬스터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냅다 던져버리는 형식으로 컨트롤이 가능하죠 이 컨트롤을 통해 벽에 부딪혀 다운되거나 덫에 걸리는 등좀더 다이나믹하고 자유도 높은 헌팅이 될 것이라 언급합니다. 특히나 쌍검은 귀이나 상태에서 클로치 콜로까지 미친 연계가 가능하다고 하죠. 전작인 몬스터헌터 월드에서는 한손건만이 발도상태에서 슬링어를 동시에 이용이 가능했었는데요 이제는 모든 무기종이 발도상태에서 슬링어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한손건만의 장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불평이 있었으나 한손건만의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면서 전작으로부터 업그레이드된 액션도 기대하라고 하는군요 아이스본에 나오는 방어구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추운 지역을 조사한다는 이야기이므로 조사단 전원이 주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구를 입고 있습니다만 이 방안구 자체가 새로운 방안구는 아니고 부동망토나 체력망토처럼 덧입기 형식이라고 하네요 스토리 초반에는 껴입고 있다가 이후에 자유롭게 착탈이 가능한 흐름으로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이스본드로 넘어오면서 기존에 갇혀두었던장비에 급격한 변화를 주기 싫어서 이렇게 디자인했다고 하죠 아이스본의 신규 몬스터인 코르토스는 속성 내성을 낮추는 빙속성 공격을 사용하니 자칫하다 삐끗하면 수레를 탈 것이라 하였으며 초식 몬스터인 버프바로는 아이스본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대형 몬스터이자 최초 마스터급 퀘스트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PSP 몬스터헌터 2G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첫 등장만으로 카리스마를 씹어먹는 캣새끼인 골목대장 나루가 크루가는 고대인의 숲페 리오레우스의 세력 경쟁을 위한 라이벌로 등장합니다 아무래도 이번 아이스본에서는 리오레우스와 나루가 크루가가 투닥투닥하는 끔찍한 광경이 자주 있을 것 같으니 지금부터라도 똥폭탄을 많이 챙겨두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지금까지 치지모터가 실제로 밝힌 몬스터헌터 아이스본의 속내용이었는데요 올 6월에 개최되는 E3-2019에서 새로운 정보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올 9월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거지같은 열돔에 시달리다 지쳐갈 시즌에 찾아오는 기쁨이 될 것이라 생각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